다이어트란 영어로 D.I.E.T. 식이조절, 이 요법을 의미합니다. 사전상 의미를 보면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정상 식사의 조정을 통해 소화나 영양 흡수를 돕도록 하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과 상처를 고치는 중요한, 보조, 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살 빼기의 동의어로도 쓰여요. 살을 뺀다는 의미 자체이기도 하고 살 빼기를 위한 운동,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의 모든 행위를 다이어트 라고 불러요 지금은 다이어트가 너무 흔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가 되는데요 몸에 무관심하고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아니 외모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제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좋아해요. 사실 다이어트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때가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몸짱 열풍이 엄청나게 불면서 몸매를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 방송 이런 데 나와서 기사되고 화 이슈가 되면서 그 사람들처럼 날씬하고 예뻐지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이어트의 성공담은 무슨 다이어트의 바이블이 된것 마냥 사람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하면 닭가슴살은 무조건 먹는 걸로 모든 것이 다이어트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생리학적인 어떤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그런 운동법이나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면일 뿐인 거죠.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몸에 이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을 빼고 싶으니까 그 목적만 충당하면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려면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다가 건강, 다이어트, 운동산업 이런 것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상품화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상품에 다이어트 되는 어떤 효과만 넣으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이 팔수 있어요. 그것들은 엄청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어떤 주제 아직까지도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급력 또한 엄청납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 책임을 딱히 물을 데가 없어요. 아니면 말고시게 어떤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어떤 제품들과 정보들이 계속 만연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이어트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해야 되고 시도해야만 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다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가 될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 관련자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진정, 진심으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지?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명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할까요? 분들이 잘못될까 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여러분들의 어떤 처절함 이런 것들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진짜로 알수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단 하나 확실한 거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책임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한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중에 남을 탓할 수 없어요. 모든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